2른자가 아, 아. 여기 들어가 있어요 쌩 지금 한 51년 여기서 응. 나고0년대 응. 짜잔, 짜잔. 오늘은 저희가 다방 체험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방은 약간 옛날분들의 카페라고 생각을 하고 아예 그냥 배제하어맞아요 저도 항상 요즘 시대에 다방이 있었나? 어, 이런 맞아요. 생각을 하고 근데 또 이제 영도의 명물 마을인 깡깡이 마을에 양다방이라는 곳이 그렇게 유명하다고 해서 저희가 체험해보러 왔습니다 여기가 드라마나 이런 데 촬영지로도 많이 이용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궁금한데요 한번 가겠습니다. 가보실까요? 아내가 가져별게 우와 엄마가 70년대 분위기가 아이거 좋아. 이런거 진짜 좋아하는데 어? 자도 있어 날 포스터다 나비 나비 인가? <웃음> 아 그거 아니야? 장어분 이렇게 띄어놨을 걸? 우와 잔도 진짜 <웃음> 옛날 잔기분어 <잔도>. <웃음> <웃음> 저도 우리 집에 있는데. <웃음> 어, 우리 <웃음> <남은> 저 맥주 칠. <웃음> 우리 뭐 먹을까? 오늘 아무래도 다방까지 왔으니까 쌍화차? 아, 약간 한약끝을것 같아서 어렵긴 하지만 도전 해보도록 도전. 하겠습니다. 이모 저희 쌍화차 두장 주세요. <웃음> 아, 이리다. 아, 이거 안 먹어도 돼. 와, 쌍꺼차가 이렇게 생긴 거였어. 우와. 그런 자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세이브로. <웃음> 그러면 이따 한번 음. 마셔보면서 맛이 어떤지 평가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잘라야 되나? 얼이거 해야 되네. 음, 되게, 건강이 막. 어 건강, 공가... 수정과보다더 진하고, 약간 물 음. 음. 음. 같은 옅은 간역인데, 시약 줬던 게 느낌이 들어 맞아. 이잣 그런... 같은 게 엄청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음. 근데 음. 우리 음. 아버지 또래가 좋아하는 맛이 나는. 음. 한번 사볼, 사먹을 가치가 있는 음. 되게 독특한 체험을 할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여기 음. 왔어요. 왔으면... 탈트들은 얘네들이 참 능청스러워. 다 <웃음> <웃음> 이거 계란 옥션 어떻게 먹어야 되는 것같아 68년 도 했으니까 지금 한 51년. 의자 이거는 한 60년 되고 간판 50년 그대로 이제 보존됐으니까 이 기사들이고 뭐고 손님들이 그대로 보존하지 바꾸지 말래요. 서울에서도 오고 인천에서도 관광객들이 또이런데 이제 오래오래 보존됐으면 좋겠다 그러고 이런 분위기를 다 좋아하더라고. 젊은 층이 그러니까 젊은 층에서 알았거든요. 선원들만 오다가 요즘에 20대, 30대들이 이제 어딜 가나 막꽉찰 정도로 오니까 나는 진짜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음. 네, 저희가 이번에 두 번째로 와본 곳은 남포동에 위치한 우리 커피숍이라는 곳인데요. 사실 저희 학교 근처에 있어서 지나가다가 많이 보았는데, 저 항상 지나갈 때마다 여기 뭐 하는 데지 하면서 궁금했는데 저희가 이번엔 직접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메뉴 진짜 많다. 진짜? 아, 뭐하지? 헤이즐넛 토핑? 난 유자차 가지. 음, 오케이, 오케이. 음, 그래 그래 이렇게 두개 주문하자. 박기야저 어, 사장님, 혹시 다방 역사가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사십 년. 영상 하는 거십 년대. 여기 빈 자체가. 아. <웃음> 와 맛있겠다. 향 음, 나? 헬스럽 음. 향이. 음, 나 약간 난다. 안에 유자 챠? 안에 유자 들어가 있어. 음. 달다. 맛있다. 음. 아, 맛있네 나. 아, 아, 애기인 맛이라서아 설탕에 맛이 좀더 맞는 걸로. 여기 흑설탕이 이렇게. 한두 스푼 넣어봐 아 둘둘둘의 어. 법직다방커피 다방 근데 둘, 여기 노래도 되게 옛날 재즈 음악? 그런 거 음, 틀어서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컵도 가정집 컵? 머그컵에 주는 게 근데 난 이게 좋아 아 <웃음> 이거 흥팔 이런 거 먹었잖아 좋아 좋아 이런 영성 아난 다방이 유흥업소 같은 이미지가 있잖아. 약간 음 영화에서 보면은 막 다방 아가씨 이런 말도 나오고 그래서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엄청 그냥 요즘 사람들도 볼 수도 있고 요즘은 또 레트로한 게유행이니까 그래서 약간. 내 생각에 젊은 사람들도 진짜 찐 레트로를 찾아서 음, 이런 곳에 오게 되지 않을까. 아, 흉내내기가 아니라 어, 여기가 어, 진짜, 진짜 레아까지는 레알... 오니까 40년? 넘게 맞아, 맞아. 진짜, 진짜 레트로, 복고 감성. 저희 오늘 되게 이색적인 다방체험을 둘이 하게 되었는데요 진짜 옛날 느낌이 많이 나고 기분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저희를 통해서 유익한 정보들 많이 알아가시고 저희는 다음에 더 새로운 체험으로 돌아올게요 안녕